안녕하세요 철박통유문화 크리에이터입니다 트리나 폴로스님의 꽃들에게 희망을 제 7장에 도달하였습니다 7장에서는 줄무늬 애벌레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책이 마무리되는지를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입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슬픈 마음으로 피곤한 몸을 끌고 지난날 로랑 애벌레와 함께 놀던 그 풀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없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더 이상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움킬인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침 눈을 떴을 때그 노란 생명체가 찬란한 두 날개로 그에게 부채질 하고 있었습니다. 혹 꿈이 아닌가? 그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더듬이로 그를 쓰다듬으며 무엇보다도 그녀의 사랑이 넘치, 넘쳐 흐르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 눈길이 나비가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다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따라 오라는 듯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를 그는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또랑해벌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마침내 부서진 고개의 고치가 달린 어떤 나무 가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나무 가지입니다. 나비는 그 고추 중의 하나에다가 그녀의 머리 를 머리 부분을 다음에는 그녀의 꼬리를 계속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날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녀의 더듬이가 떨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알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졌고 그는 무서워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랑나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랑나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는 이렇게 말없이 하늘을 같이 날아다닙니다또 다른 데서는 무리가 또 애벌레 기둥을 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꼭대기를 올라가서 보려고요. 이렇게 책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 책의 어, 흥미로운 점은요. 아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책을 내용을 읽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수많은 나비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날아다니는 것이요. 것이죠. 어떤 욕망, 집착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일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일 이런 걸 하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책의 마지막 부분에 써져 있습니다. 세상이 꽃으로 채워지려면 많은 나비가 있어야 합니다.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미술가에게 그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냐고 느 묻자.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평생이 걸렸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책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을 내는 데 도와주신 분들과 그리고 이 책을 쓸수 있도록 저의 생애에 영향을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생애에 영향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은 가장 큰 감사의 표시라고, 표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비록 저를 모른다 할지라도 정의가 꽃피는 평화로움에서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위에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저희 철박통 인문학 크리에 터에서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로스님의 꽃들에게 희망을 을 7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7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절 마지막 1월 26일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될테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꽃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희망,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가,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도록 펼쳐지, 펼쳐졌으면 지펼쳐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한, 그리고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비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린 왕자를 읽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복하십시오. 철박통의문화 크리에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